네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과 창세기 35장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한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놓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두세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삼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갈 떠나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렘에 오신 날입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구주님이 오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제 높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을 때에 주님께서 낮게 되셨을 때 땅에 계실 때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높이 되실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도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대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베들레엠에 와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엠을 떠난 직후 베들레엠에는 큰 슬픔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님 성탄에 베들레헴의 어머님들이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따라서 라마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라마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라마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도 라마가 있고요. 예루살렘 남쪽에도 라마가 있는데, 라마가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또 창세기 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라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냐민 산지에 있는 라마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앞서서 어, 예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잠시하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시간부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하게 되죠. 대통령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언제 왕으로 확정되셨을까요? 성경말씀은 이에 대해서 창세전에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운데요. 구약성경 욕기에 보면 3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욕입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합니다. 기초를 놓는다. 짓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실 때에 아무 사람도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일을 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에 성탄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옵소서 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찬송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로 작정하실 때 성자 아드님께서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고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계적으로 아드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아들님에게 하늘로 인하여 기쁘다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구주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기쁨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낮아지신 것도 기뻐하셨고 또 아기 예수로 나신 것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지요.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크신 분이심으로 아기 예수 때부터 성신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쁨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분을 소개하는데 다소 약속의 개념 약정의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살때그 사려는 집에 등기 문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죠. 그럼 거기 보면 과거 오래전에 누구의 집이었다, 누구의 소유였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소유였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소유이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유로 만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관계를, 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읽으면 은 다소 딱딱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14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14대 또 한 번도 열려대 이렇게 해서 만두 번의 세대가 이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고 그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소 딱딱하고 법적이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좀 약정서 같고 탁탁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등기 서류에 가서 좀더 복잡하지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누구의 소유다 하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이 조금 일장은 좀 복잡하지만, 누구의 우선으로 오셨는가? 무슨 약속이 있었는가? 이 점에서는 분명하게 해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제 유대인은 누구나 아브라함을 다 알고 다위당을 다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두 분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위의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다이도왕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신 분이시다 하고 소개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복이다. 그런데 그두 언약이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높이 되신 분, 높으신 분이다. 낮아지신 높으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높은 분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영화롭게 되신 분이시다. 이분이 오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그 오심을, 그 성탄을 좀더 좁혀서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등기 서류를 확인해서 이제 누구의 집인지 확실하게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느 분의 후손으로 왔는지 어떤 언약의 성취가 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2장에 와서는 좀더 좁혀서 그러면 어느 집에 어디에 오셨는가 어느 부근에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2장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은 특징이 있는데요 더욱 특징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은 선지자 4분이 나옵니다 미가가 나오고요.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예리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에서는 선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같이 해당이 돼서 대표단수로 해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씀하는데 크게두 가지로 언제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왕 때에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상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의 역사로도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헤로왕 때에 물론 유대인의 왕이지만요. 또한 동방 박사들이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온때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저 이방에서 왔으니까 자기들 기록에도 뭔가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는가를 역사적으로 마태복음이장은 말씀하고 이어서 어디에 오셨는가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엠에 오셨다. 베들레엠에 나셨다. 또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슬픈 역사의 기록으로 아마도 헤로도 왕의 사과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다소 미화했을 텐데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는 그 역사가 또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은 언제 오셨는가 어디에서 나셨는가를 역사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더 보면 은 마태복음 2장에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기쁨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방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나온 것은 기이한 일이에요. 마치 여호수아 때의 기생라이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믿게 된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생라합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오는데 별이 오다가 그 인, 인도하던 별이 아마 예루살렘 성 위에 비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박사들이 들어가서 어, 우리가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알고 오는데 혹시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까, 아, 이제 그 소문이 곧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은 지도자들을 불렀고, 대세장과,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니까 왕이 박사에게, 박사들에게, 아, 베들레헴이니 거기 가서 초라고 와서 나에게 말해주시오. 하고,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베들렘 고울의 한 집에 이릅니다. 아, 좀 낮게 떠서 한 집을 비친 것 같아요. 그집 위에 별이 환하게 비치더니 머뭅니다. 여기구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아기 예수께 절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박사들이 경배하고 경배를 하고 해로 왕의 부탁을 받은 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로 가면 아기 예수가 위험하다 합니다. 박사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신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고국으로 향합니다.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유를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들은 박사들이 이루살렘 빠져나간 것을 보고 즉시 요셉을 찾아갑니다. 가서 요셉에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애굽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밤에 요셉도 떠납니다. 이렇게 베들렘을 신속히 빠져나간 후에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헤롯이 박사들이 안오니까 속았구나 하고, 급히 군사들을 보내며, 예루살렘, 베르세, 베들렘 일대에 두살이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원들도 보냈겠죠. 다 보내서 그, 아기,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마을에 가서 그 찾는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들 중 어디 그들 중 어디 한 어디에 있을 테니 하고 그 일대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한두 살밖에 안된 칸난 아이를 빼앗깁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조금만 어떻게 해도 섬찟하고 놀랄 일인데 갑작스럽게 무력으로 강제로 빼앗아 무참히 죽이니 이 놀라움은 정말. 할수 없고, 이 슬픔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슬픔이 이 어머니들에게 임했습니다. 군사들은 급히, 현장에 있는 아기들을 급히 다 죽인 것 같습니다.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급히 다 죽인 것 같습니다. 도망할 틈을 안 주려고. 이 집도, 또저 건너 집에서도, 울음바다입니다. 이 슬픔의 일이 동방박스들이 떠나고, 예루살렘, 어, 배들렘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큰 슬픔에 대해 신중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아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은 마태기자는 절제된 표현을 하면서 예고된 일이다 합니다. 다소 놀라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천지사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마태가 어느 말,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의 기록을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마치 하나님께 이 일이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서로 풀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오히려 마태의 말씀은 이 놀라운 이 슬픈 일에 대해서 마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언을 남기는 것은 위로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위로할 길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은 그 에레미야 31장에 가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한 거기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로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예기치 않게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이 일이 있은 30여 년 앞으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면을 또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과 함께한 그 아기의 길을 이해하고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기 예수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들렘의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이 시점에서 아기 예수는 육신의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져서 역사 속의 오심을 뜻합니다. 또한 그의 오심에 대한 역사 기록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아서로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아서 3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안읽은 곳이기 때문에 같이 잠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제일 중앙이 이제 시편이죠. 시편, 잠언전도서 시가서 지나고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5절 마태복음에 나온 인용, 분만, 인용 부분과 같은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이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면서 라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라마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길을 가는데 그때 라헬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산부로서 아주,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35장, 창세기 35장 말점에서는 격한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고통스럽게 난산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삼파가 그 고생,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낳았으니까 됐다 하고 삼파가 그대여 또 등남하였느니라 합니다. 이제 아이 낳았으니까 됐다 하는 것이 삼파 생각입니다. 그런데 라엘은 너무나 지친 가운데서 와서 아이를 낳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희생을 다해서 아이를 낳고 더 이상 희력이 없는 것입니다. 라엘은 자신이 더살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아,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아이를 보고 보고 보고 싶었는데 낳고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한 채 라일은 목숨을 거둡니다. 이 슬픈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슬픔의 아니다. 아이, 슬픔의 아이가 슬픔의 자식이 아니다 하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서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라일의 슬픔은 희생 희생하는 슬픔입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희생한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이 라마가 또 에레미아에 나옵니다. 여기 에레미아 31장에 나오는 라마는 그 당시에 지금 예레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로로 가게 하셨다.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돌리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마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벌을 받아야 할 때다 받아야 할 때다 하고 예림의 예언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 이제 이 라마는 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중간쯤에 되는 지점인데요 여기가 그 당시에 포로들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제 어릴 때제 어릴 때 일인데요. 그 이렇게 철로역변에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 음, 그, 어, 월남전에 에, 그, 파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어, 파월장정이라고 그러죠. 월남에 파병되는 장정들이 이 역에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기차로 가고 또 저녁이면 모여서 기차로 갑니다. 그럼 멀리서 그 군인 그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요. 동네에 들려요. 그 안에는 그그원남으로 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어머니, 어머님들의 그 애국하고 눈물이 거기에 섞여있는 노래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당시 에레미야 당시의 이 라마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순종하는 자기를 들여서 순종하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당하는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순종의 슬픔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를 부인하고 낮아지셔서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이 슬픔은 순종의 슬픔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삼십일 장1육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십일 장1육절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서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의 허머님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는 베들레헴의 어머님들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베들렘의 어머님들도 거기에 서기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길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뜻은 희생과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과 순종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들렘의 어머님들도 이 위로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라마의 슬픔은 오늘 우리를 대신한 면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의 슬픔을 감당한 이 어머님들의 슬픔이 결국은 우리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공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서 남아의 슬퍼하는 어머님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조금 더 억울함을 남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륜을 깨닫게 될때 참된 위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남아의 슬픔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예레미아의 말씀은 오늘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베들렘의 어머니들이 당한 슬픔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슬픔의 일을 생각하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큰 슬픔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8년 전에 최근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그런 슬픔이,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말로 할수 없는 이큰 슬픔이 교회와 무관하지 아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슬픔을 아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슬픔을 아십니다. 그 말씀은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할 교회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회의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리가 멀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면서 풀어야할 것을 풀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회에 일어나는 이 슬픔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위로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위로를 얻는 일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림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때때로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렵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그 신자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한 그 위로를 가지고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환난 받은 신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은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자를 쓰셔서 마침내 위로자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억울함을 마침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믿으며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과 순종을 하는 신자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최후의 소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희생이요 순종입니다. 하늘에서 희생을 약속하시고 오신 메시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라. 그리스도께서 꼭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0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한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다스리시며 진정한 기쁨의 최후의 소망을 최후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하겠습니다